네 오늘 아주 네.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슈퍼농부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볼텐데요 저는 국제는 한국입니다 네네. 어, 앞으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어, 시부릉시부릉이라는 곳에서 어, 시감자와 켄자푸농업을 하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거기에 필요한 네. 어, 비료 부분을 어, 여러가지 생각하고 한국의 동영상을 여러 가지 보고 있다가 한국 농산 TV를 시청하시다가 네네네 예. <웃음> 예, 예, 예. 슈퍼 TV 슈퍼 슈퍼농부를 만나게, 농구를 농구를. 만나게 예, 됩니다. 예, 예. 앞으로 제가 어, 슈퍼 농부에 만들어진 이 어, 비료를 한 작기만 잘 하게 되면은 어, 인도네시아에 많은 비료를 갖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그 농사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제가 가는 데는 30 헥타르 부분을 그 시감자와 감자를 하고. 30 헥타르면 몇 평입니까? 9만 평. 9만 평. 9만 평. 야. 캔자푸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뭐 땅이 되는 대로. 땅이 되는 네, 대로. 되는 캔자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3개월 동안에 22 헥타르를 시범적으로 생산했어 그 결과를 보고 바로 200 헥타르로 갈 겁니다. 하고 나면은 어. 내년 초에는 3 0 아, 0 0헥타르를 바로 1 0 0헥타르면은 네. 몇평이죠? <웃음> 저는 지금 땅을 30헥타르를 계약을 해 놓고 왔고 켄자프 쪽으로는 앞으로 500헥타르에서 1000헥타르 정도 어, 현지인들이 에, 재배를 합니다. 켄냐프라는게 뭡니까? 켄냐프는 1년생 초반식물인데 아열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어, 한 4월달, 5월달, 5월달 심어서 어, 한 4개월 정도 키워서 뱀니다. 음.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새마을 운동본부에서 이걸 많이 보급하시기고 하고 있고 음. 또 서해안 벨트에서 간척지나 이런 데서 어, 염전에서 소금기가 많은 데서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심어서 어, 어릴 때는 그게 소사료로 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국에서도 지금 어, 그나라 전쟁 때문에 사료가 부족한데 그런 거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하는 거는 거기에서 한한 한 4, 5m 이상 크면 속대로 펠렛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 화력발전소에 에, 납품을 좀 하려고 계획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 수매를 하고 근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쓰던 비료를 4번 정도 줬다 했기에 이번에 이 비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하게 되면은 어, 처음에 노타리 칠때 한번 치고 나중에 한번 정도 어, 추비를 줘서 어, 자기들 네번 줬는 거 하고 성장 속도가 같다면은 앞으로 이 이제 비료를 좀 저희들이 갖고 가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비료로 이제. 예. 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겠는데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인도네시아 지역을 제가 그한 7개월, 8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거기 또 제가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날씨라든지 기후 상황에 맞게끔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농사를 지으실 거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거든요. 네. 많이 나누고 한번 해보면 아마 그 그냥 토질 자체가 여기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 뭐 100mm, 200mm 비가 오더라도 금방 물이 탁다 빠지는 자리죠, 그죠 예. 예. 그런 토양에 원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하면 하면 어, 그냥 일반 그 복합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그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슈퍼추비라든지 이런 걸한 번씩 연면 살포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렇게 그 포도당 링겔 한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기와 활력을 또불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밑에 한번 넣으시고, 위에다가도 제가 권장해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어, 네. 뭐 웃걸음 줄 때도, <웃음> SM팜 완효성 코팅 비료를, 어, 잡기가 조금 긴장물들은, 웃비료로 네. 추비를 한번 주셔도 효과를 또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SM팜하고 스포비를 선택하신 특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그는 제가 그 대표님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 결과물 수확 있는 결과물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한번도 사용은 안 해봤지만은 이걸 한번 제가 새롭게 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적용을 한번 시기 봐서 어, 이분이 만든 그 좋은 그 비료를 어, 인도네시아에 좀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신 겁니까? 그 양은 제가 지금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켄야프를 하게 되면 두 번을 그, 처음에 놓다 칠때 하면 우리가 어? 뿌려야 되고, 나중에 한뭐한 뭐한 1m나 80cm 정도 자랐을 때, 추비 개념으로 줬, 줬을 때, 그 양이 1헥타르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게 나와야만이 우리가 200헥타르를 1년에 세번 하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름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10월달 정도는 발주를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10월달? 어. 그때까지는 생산이 되나요? <웃음> 지금 벌써 8월달 들어서면서 어 이제 그 마늘, 마늘농가들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많늘 농가분들이 벌써 마늘 판매 하시고 그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1년에 작년에 얼마 썼는데 이제는 이걸로 이제 양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고 그 수량들을 미리미리 얘기 하셔가지고 지금 생산해서 어, 마늘농가들한테 지금 배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10월달 쯤 되면 아마 또 이제 양파, 양파 농가들이 또 이제 양파 그, 파종하기 전에, 정식하기 전에, 이제 또 주문을 할 거니까, 뭐, 코타이밍까지는 그또 생산을 맞춰서, 또 컨테이너에 실어서, 또 이렇게 가는 시간이 또 예. 있으니까, 배에 선적해서 가는데 예. 한달 이상, <웃음> 한달 이상 아마 걸릴 겁니다. 음. 거기는 지금 낮 온도가 높을 때한 30도, 평균적으로 27도에서 뭐 8도, 9도, 밤에는 15도 정도 떨어집니다. 음. 그게 사계절 똑같은 기온이기 때문에 네. 어 우기와 근기가 있을 뿐이고 또 태풍이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음. 이렇게 해서 계절에 거의 뭐 개념 없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 비료 부분은 어, 한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쓰고 나중에 한국에서 잘 쓰지 않을 네. 그 시기에 우리가 좀 많이 수입을 또 하면 음. 제대로 나눠 놓고 쓸수 있고 이랬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세계 2위 회사인 인도푸드에 한국 사람이 그시감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이런은 제가 여기서 파괴를 써놓고 그분이 어뭐 제가 생산하게 되면 인도푸드에서 전장 다 갖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해주고 있고 해서 음. 어, 그분이 충분히,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감자를 생산해왔기 때문에, 시감자 부분을 저한테 좀 전수를 제가 받고, 노지 감자 부분은 제가 뭐,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또, 매년 봄에 심어 왔던 방법이 있어서, 또 그걸 정박, 어, 거기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 뭐, 그 부분은 뭐,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노지에서 짓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슈퍼놈보가 만든, 농민인 의무위에서 만든 그 비료, 네. SM팜하고 슈퍼추비를 네. 드디어 인도네시아로 이제 가게 될 어떤 그런 시기가 된 거네요? 뭐 대표님 좀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주실 <웃음> 생각이 있어요? 뭐, 그, 인도네시아에서 농사를 그래도 또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와서 치웠는데 또 인도네시아 분들보다 닭황이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야, 자존심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월등하게 한두 배, 세 배는 안 되더라도, 네. 남들이 봐서 와, 확실히 선진농법 하시는 그 농업인들은 다르구나. 어, 한국농법 어, K농업이 다르구나라는 걸또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농사가잘 되시면 어떻게 하면 저희도 초청해 주실까요? 아, 지금 뭐한두 자기 정도 하면서 어떤 성과가 네. 눈으로 보고 또 옆에 네. 계시는 분들이 아, 그구사님뭐 어떤 걸줘서 이렇게 잘 됐어요. 이럴 정도의 질문을 받으면두 네. 그 분을 모셔 갖고 네. 스마트라섬에 네. 스마트라 시부롱시부롱 시부롱? 네 <웃음> 시부롱 시부롱이라는 네. <웃음> 시부롱 시부롱 <웃음> 곳으로 저희들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네. 드리면서 네. 야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내년이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농산TV는 이렇게 대한민국 농부들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부대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Here we go.